네, 반갑습니다. 무료 채굴 코인 탐사대입니다. 음, 좀 확대해서 볼까요? 어, 여기는 이제 솔브케어라고 하는 어, 회사의 홈페이지입니다. 아, 여기를 이제 어, 왜 보냐면 어, 제가 여기 그 솔브케어 어, 관련 뭐 다른 또 홍보 채널을 통해서 보니까 이런 게또 소개가 되고 있던데. 자, 여기 보면 어, 솔브케어에서 케어월렛 이라고 하는 이 어플이 그 한국 출시 기념으로 어 초대형 캠페인을 벌인다 그래서 이번 이벤트에 참여를 하게 되면 어 솔브 토큰을 획득할 수 있는 어 특별한 기회가 있습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와 같은 어 것을 이제 진행을 하면 되는데 자 1번부터 4번까지 가 해당이 되고 친구 추천에 가능하신 분들은 5번까지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는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iOS 버전이든 구글 그 안드로이드 버전이든 앱을 먼저 케어 월렛이라고 하는 것을 다운로드 받으시고요. 그다음에 솔브케어 코리아의 공식 그 한국 텔레그램 그룹에 가입을 하시고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어이 텔레그램 어, 텔봇 방식으로 접속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어 여기에 가입을 하신 이앱스토어에나 여기서 설치를 하신 지갑 주소가 있어요 그래서 케어 월렛에 어, 가입을 하신 아이디를 등록을 하고 엔터를 치시면 솔브 토큰을 획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그래서 이 받기 전에 그래서 도대체 어떤 곳이 길래 이런 걸 하느냐 를좀 보니까 어 여기 이렇게 나왔습니다 케어 마켓플레이스는 최초의 암호화 지원 의료 마켓플레이스다 라고 되어 있구요 어 여기 이제 헬스케어와 관련된 어 디지털 건강 네트워크를 위한 블록체인 플랫폼 이다라고 이렇게 어,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어 건강 네트워크를 분산시키는 전체 스택 블록체인 지원 건강관리 플랫폼 이렇게 나와 있는데 그래서 좀 보다 조금 더 쉽게 알만할 수 없을까를 좀 찾아보니 이와 같은 어 이거그 닥터 키 닥터라고 하는 어 여기서 좀 확인을 할수 있었는데 어 솔브케어가 원래라고 하면 여기 CEO 분이 이 여기 어 애리조나 케어 네트워크 CEO 어 데이비드 하네콤이라고 하는 하시는 분이 어, 이분이 CEO신 것 같아요. 어찌됐건 여기에 한국 블록체인에도 어, 추가 확장을 하기 위해서 어, 뭐 박, 이, 여기 대문구에 뭐 박찬기 회장을 자문위원으로 위촉했다라고 하는 글인데 여기서 보면 어, 솔브케어 토큰을 이용해서 국경을 넘나드는 헬스케어 결제의 합리화를 통해서. 전세계 환자가 헬스케어 서비스에 보다 효율적으로 접근하고 의사가 수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헬스케어 결제통화를 만드는 것이 목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헬스케어 관련된 결제 가상화폐로 어, 만드는 것이 목표인 것입니다 어, 거기에 이제 헬스, 헬스와 관련된 산업에 연관된 어, 프로젝트다. 라고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그 여기 나와있던 어 그이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어 하면 되는데 그래서 어 저같은 경우는 구글 플레이스토어를 통해서 이제 진행을 했고 여기 지금 이겁니다. 케어 월렛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 앱 정보를 볼까요? 2022년 11월 7일날에 심사 요청이 들어가서 1 1일날에 어, 승인이 난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현재 천회 정도 어, 다운로드가 현재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설치를 하고 나면, 어, 그, 이, 어, 자측 상단에 일단 세 개를 눌러가지고, 원래 ID가 있을 거예요. 그것을 확인을 어, 미리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복사를 하시고 난 다음에, 여기에 이제 나와 있는, 음, 네, 이렇게 진행할 수가 있는데 여기 텔봇으로그 해당 양식을 클릭을 하게 되면 어 스타트를 누르게 됩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진행하라고 을 나와 있고요 그래서 요 내용 어떠한 지침을 어, 해야 되는지가 확인이 되게 되면 여기 윈 여기를 클릭을 해 주십니다 그럼 자동적으로 윈이라고 이렇게 어, 치게 되고 어그 다음에 이제 바로 어, 여러분들의 여기 월렛 어, 아이디를 여기다가 적으시면 엔터를 치시면 이게 아까 뭐, 뭐, 50개에서 100개라고 했잖아. 이게 랜덤인 것 같고, 어, 저는 이렇게 치니까 62개의 솔브 토큰을 이제 지급을 받은 상태입니다. 어, 그리고 하고 나서 마이 밸런스를 치게 되니까 또 여기서 어, 뭐, 10개의 토큰을 추가로 어, 받아서 제가 친구 초대 링크를 타고 들어가서 그런지 몰라도, 하여튼 10개를 받아서 72개가 일단 된 겁니다. 어찌됐건 72개를 일단 받았는데 어 문제는 나중에 그 일단은 지금 현재 시간이 너무 새벽이라 어, 관리자에게 문의를 일단 해 놓은 상태이긴 한데 나중에 이것을 받은 것을 가지고 어떻게 출금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는 어, 모르겠습니다 해당 지갑 주소로 일괄 지급을 해 주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의 출금 요청을 해야 어, 지급이 되는지까지는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요건 좀 확인해 을 봐야 될것같고요 어찌됐건 그 일단 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어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시청 감사합니다